서가랑 시크릿 나오면 대박 동선 드디어 탈출할 수 있, 있을 걸까요? 음, 네 개를 샀습니다 용감하게 네 개를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아, 오늘도 피규어를 샀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인제 했던 소니 인제를 샀거든요. 택배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. 매번 택배를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박스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박스가 버려지고 하는 게좀 마음 아파요. 편하긴 한데. 음, 이번엔 소니 인제 모델은요. 파인, 소니인제 샀습니다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얘 봐봐. 사과 봐봐. 사과 너무 귀엽죠? 시크릿이랑 로비라고 있는데 시크릿이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종류가 사과, 파인애플, 드래곤풀, 유리안, 멜론, 워터멜론, 그레이트, 로베리히어 오렌지, 이렇게 있어요, 라즈베리. 저는 사과 얘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 라즈베리. 시크림 나오면 대박. 저... 평선 드디어 탈출할 수 있, 있을 걸까요? 있는 걸까요? 말도 못 어때? 이번엔 그래서 음네개를 샀습니다. 용감하게 네개를 샀습니다. 하나라도 확률을 올리려. 무리하진 않아요. 많이 사진 않아요. 볼게요. 아. 첫 번째, 두둥, 두둥두둥. 두둥. 짜잔, 짜잔, 짜잔. 예쁘게 뜯어야지. 음. 이로안 뜯겠습니다 치아는 소중하니까 이번에 가요 이케아에서 산과에 정말 멋지고 있네자 발부터 나옵니다 손이 이제 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 음 사과했으면 좋겠다 뭘까요 한번, 곰,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일단 사과 여러분은 뭐? 뭐? 우와! 멜론인가? 멜론인가? 피어배야요아 <웃음> 어, 귀여워. 배 너무 귀여워. 완전 귀엽죠? 너무 귀여워요. 자. 오, 소크. 소크. 일단 배는 귀여워서 통과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. 뒤로 뜯어야 되겠다. 어... 어쨌든 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만져보니까 얘는 민 여기가 맨지맨질라잖아요 이렇게 조심히 만져야죠 맨지맨질하잖아요. 근데 얘는 울퉁불퉁이에요.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게 제가 다리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발 나왔지옹. 발 나왔지옹. 미안해. 미안해.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일단 얼굴 보여야 되니까. 음, 딸기. 다이부터 나왔습니다. 아, 여러분 뭘까요? 딸기, 딸기, 딸기, 저는 딸기 없으면 좋겠어요. 딸기. 아왜 초록색만 두 개야, 연두색만 두 개야. 두리안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두리안. 얘는 귀여워요. 얘는 귀여워요. 두리안. 왜 표정이. 똑같네, 똑같네. 다른 줄 알았는데. 귀여워요. 너.헐. 도미노. 너 도미노. 너 소니인제 도미노였습니다. 자 이렇게 옮겨놓고 왜 이런 무기를 할지 두두두두두두 재밌습니다. 그리고 이거. 해가 보겠습니다. 어, 조심해야 돼. 손 잘못 건드려. 일단 두 개는 다른 게 나와서 좀 그런데 다행인데요. 근데 이꽃 너무 귀엽다. 꽃게 디테일 봐봐요. 너무 귀여워요. 지난번에도 고릴라만 두개 나와가지고. 헐. 헐. 헐. 아, 진짜, 슬퍼. 왜 똑같은 걸 보냈어. 아, 진짜. 아, 아 진짜. 고릴라만 두 개야. 아. 제가 연두색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근데 연두색이 저랑 좀 맞나? 연두색이 계속 나오네요. 그러고 보니 고릴라 두 개의 그, 기억이 떠오르네. 고릴라만 두 개였어. 오! 오! 느낌이 와! 느낌이 와! 노란색! 노란 색깔 초록색이 있어요. 느낌 파고죠? 이게 맞출 수밖에 없는 과일이야. 위로 뭔가가 왕관 같은 게 올라와 있어. 느낌이 오죠? 느낌이 오죠? 그냥 빨리 꺼낼게요. 왠지 다 맞췄을 것 같아. 짜잔 파인애플. 이제 올라가 있어. 오. 오. 역시 텃세가 새로운 애들이, 브론들이. 바뀐도를 뺀다더니. 그럼, 그런... 헐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자, 자. 어, 이 너... 음! 바돌이 이기고 있어 바킹돌을 no. 그래도 선배야 잠깐 먼저 열린 잘하렴 자, 이번에 마지막 똥손일까 똥손일까 똥손일까 똥손일까 근데 제가 원했던 게 사과였잖아요 어? 여러분 여러분 이 반응 뭐저이 반응 뭐죠? 이 반응 뭐죠? 이 반응 뭐죠? 뭐죠? 왠지 기대되는 거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왠지 제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, 그러면서 와우.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 있어 아니 려 붙어. 어, 여 붙어. 아. 헐. 소 갔어. 헐. 헐. 만져 보니까 얘도 이게 있잖아요. 헐. 제가 초록색 계열을 좋아하긴 하지만 멜론이에요. 멜론 사과였으면 좋겠데 아니 근데 왜 빨간색 하나도 안 보내는 거야? 어? 왜다 초록색인 거냐고요. 아 진짜. 아. 아 사과. 그나마 다행인 게다 달라. 다 달라 <웃음>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그래도 예쁘니까 예쁘니까 용서한다 어 근데 멜론 볼이 유난히 더 핑크색이에요 예 유난히 더 핑크색이야 어떻게 된 거지? 좋은데? 귀여워 귀여워요? 어쨌든 이번엔 제가 원하는 건안 나오고 시크릿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4개 다발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. 다음에 또 개봉기 해볼게요. 이번에는 똥손.. 똥손.. 아닙니다. <웃음> 안녕 주지티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